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자, 녹음실에서 녹음 받아주는 엔지니어분들 계시잖아요. 그분들은 어떤 보컬이 노래를 잘한다고 할것 같아요? 애매하죠. 어, 잘 모르겠어요. 자, 뭐냐면은 자, 뭐냐면은 볼륨이 균일한 보컬이에요.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믹스 보이스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생각보다 볼륨이 크지 않죠? 저음 부분이나 고음 부분이나 볼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그죠? 그런데 호흡을 막 크게 지르면서 노래 부르셨을 때 있잖아요. 그때는 저음은 소리 되게 작게 부르다가 고음에서 엄청 크게 부르지 않으셨어요? 맞아요. 그죠? 모, 마이크 막다 터뜨리고 막 그랬잖아요. 그죠? 맞아요. 그죠? 녹음실에서 녹음을 이제 받기 전에 이제 컴프레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팅을 해요. 먼저 MR을 틀어놓고 딱 토크박스 누른 다음에 자, 한번 편하게 불러주세요. 라고 한단 말이죠. 그렇게 보컬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이 넘어가면은 그 소리를 눌러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눌러준 소리를 다시 얼마큼 키워 줄 것이냐 이 값을 이제 세팅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노래를 잘하는 보컬은 한 번만 세팅하면 끝나요 왠지 알겠죠? 네. 저음이나 고음이나 볼륨이 거의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 컴프레서 값을 한 번만 세팅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. 자 그런데 저음은 작게 부르다가 고음에서 갑자기 질러서 소리 를 엄청 크게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컴프레서를 두번 세팅합니다 저음역대에서는 아 이정도로 이 이정도 이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고음역대에서 딱 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컴프레서를 이렇게 또 세팅을 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게 뭐냐면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볼펜이나 연필 이제 쓰실 거 아니에요 A4용지 깔아 두고 이제 뭘 적기 시작해요 세팅을 한 번만 하면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세팅을 두번 해야 되니까 삭삭삭삭삭삭 이렇게 적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프레스, 컴프레서를 두번 세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한번 세팅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믹스 보이스가 되는 사람이고 컴프레서를 두번 세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믹스 보이스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? 네자 근데 여기서 고음으로 가서 지르시는 보컬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똑같은 컨디션으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르고 지르다 보면은 목이 점점 가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호흡 더 크게 질러서 볼륨 더 크게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섬세하게 하려고 하다가 또 볼륨도 작게 나오고 이게 들쑥날쑥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잡아놓은 그 컴프레서 값 있잖아요 그래, 작은 부분은 몇이고 고운 부분은 몇이다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르는 보컬들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더 흥분해서 더 크게 지른다 그랬잖아요 세팅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 이미 다 녹음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뒤에 가서 또 터지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세팅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음색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토크 박스를 딱 누르면서 저희 죄송한데 조금만 뒤로 가서 불러주실래요?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은 노래를 잘하는 보컬을 이걸로 나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보컬은 컴프레서 한 번만 세팅해도 끝나더라 볼륨이 일정하더라 근데 노래를 잘 못하는 보컬들은 컴프레서를 이렇게 여러 번 세팅해야 되고 심지어 노래 부를 때마다 볼륨도 계속 달라져가지고 마이크 거리까지 조절하면서 해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네. 제가 성구맵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흉성으로 질러가지고 낼수 있는 맥시멈음이 3옥타보 도에서 레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믹스 보이스 만드시기 전에 한레 정도에서 맨날 목소리 갈라지고 그러셨었잖아요 네네 그죠? 근데 지금은 믹스 보이스 만드시고 나서 한 3옥타브? 레미파솔라시 해서 4옥타브 도 언저리까지 다 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, 내가 그렇게 높이 냈다고 눈치도 못 채셨죠? 네 그만큼 내가 호흡으로 막 질러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 느낌이 고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죠? 네 그걸 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믹스 보이스로 우리가 밸런스 좋게 고음까지 올라갔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호흡을 막 크게 질러 가지고 그렇게 크게 내는 느낌도 아니고 그죠? 이렇게 편안한 밸런스로 냈을 때 그냥 고음도 그렇게 고음처럼 안느껴지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힘들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고음이 아니라 진짜 올바르게 우리가 믹스 보이스로 고음을 내게 되면 뭐 사실 저음 중음 고음 내는 게다 비슷하게 느껴진다 공감하시죠 네 아까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노래 잘하는 보컬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심지어 자기가 노래를 하지 않는데도 이제 수많은 보컬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고음도 잘 내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볼륨이 일정하네 그래서 세팅을 한 번만 해도 되네 라는 평균값이 생긴거고 이제 노래를 좀 못한다기 보다는 좀 되게 노래를 좀 힘겹게 부르네? 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볼륨이 일정하지 않아서 컴프레서도 여러 번 세팅해야 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계속 컨디션이 달라지고 특히 볼륨이 달라지고 이런 평균값을 알게 되신 거죠 왜 이제 유튜브에서 그 믹스 보이스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? 네. 여기서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니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방금까지 얘기한 거좀 유튜브 에 올려도 될까요? 네 당연하죠 어, 얼굴 안 나옵니다 아 네?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사롱백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